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퀴입니다 시마노가 드디어 1 0 5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고성능을 기대해볼 수 있는 105 12단 di2입니다. 시마노는 2009년에 듀라이스 di2를 시작으로 전동 변속 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2011년에는 울테그라 di2를 출시하고 무려 11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둔후 올해 2022년에 105에도 di2 를 적용한 r7100 그룹셋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구동계 브랜드 스램의 전동 변속 시스템인 엑서스는 이미 상급 구동계인 레드와 포스 에 이어 21년도에 중국구동개인 라이벌에도 전동 변속 방식을 적용해 출시했는데요. 이 같은 등장이 시마노 105 di2의 등장을 견인함으로써 전동 변속 시스템의 보급화가 본격화되었다고 짐작해볼수 있겠습니다. 시마노 r7100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듀라이에이스와 울테그라 12단 di2의 성능적 특징을 그대로 흡수시켰다는 점을 필두로 무선 연결 콕핏 시스템이라는 점 1대1 이하의 기어비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점 변속 조절 방식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는 점 유지보수가 간편해진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는 점 등을 확보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무선 연결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면 드라이에이스나 울테그라와 달리 변속레버와 변속기 간에는 무선으로만 연결합니다 상급에는 무선 외에 유선 연결 방식도 있어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변속이 가능하다는 평이 있었죠 근데 105는 무선으로만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무선집적 회로를 사용해서 전파간섭의 가능성을 줄이고 변속속도를 올린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동전배터리라 불리는 cr1632 배터리 두 개를 삽입해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105di2도 무선통신 연결이 가능하다 보니 드라이에이스나 울테그라처럼 스마트폰에서 이 e 튜브 프로젝트 어플을 사용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 어플을 사용하면 변속속도와 변속수 를 변경하는 등 변속에 관련된 미세조정 세팅이 수월하고요. 가민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이클링 컴퓨터와 페어링을 통해서 기어 선택과 배터리 상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체인 링과 카세트 옵션 을 볼까요. 새로운 r7100 그룹셋이 12단이기 때문에 11t에서 34t 11t에서 36t 카세트 옵션 과 50에서 34t. 52에서 36T 크랭크셋을 선보여서 기어비의 폭을 넓혔습니다 따라서 체인링을 50에서 34T로 장착하고 카세트를 11에서 36T로 장착할 경우 34T와 36T의 기어비로 1대1보다 낮은 저단 기어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고난이도의어필코스에 대한 풀지 못한 욕심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희소식이 되겠네요 게다가 이전 버전과 호환도 가능합니다 기존 11단 프리허브 장착 휠에 새로운 105 di2 구동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기변을 고민중이시라면 염두에 둘만 하겠네요 브레이크 시스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에이스나 울테그라 di2 그룹셋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 사이의 간격이 기계식일 때보다 10% 정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립하고 세팅하기가 편리해졌고요 그에 따른 소음 발생이 적고 유지 보수도 수월해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새로운 105 R7100 출시와 함께 새로운 카본힐 R710도 함께 출시됐습니다. 최근 상위 버전 제품들의 기술을 그대로 흡수한 합리적인 가격대에 두 가지 카본힐을 내놓았는데요. 하나는 어필 주행과 가속을 겨냥한 C32, 다른 하나는 올라운드 라이딩을 위한 C46입니다. C32 휠셋은 림 높이가 32mm, 무게는 약 1.5kg고요. C46 휠셋은 림 높이가 46mm, 무게가 약 1.6kg입니다. 두 제품 모두 내측 림 너비가 21mm고요. 튜브가 필요 없는 튜블리스 타입입니다. 여기까지 새로운 105 12단 di2 그룹셋인 r7100과 카본 휠셋을 알아봤습니다. 12단 무선 전동 변속과 함께 향상된 변속 조작 성능,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맞춤형 기어 선택, 그리고 더욱 높은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확보했다고 시마노 측은 확신하고 있고요. 1대1 이하까지 낮출 수 있는 기어비까지 더해져서 라이딩 효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가격대는 분명 울테그라나 듀라이에스의 12단 DI2보다 낮을 테니 빨리 시승해보고 싶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름다운 수신료 부탁드리고요 이번주도 행나하세요 여러분 행나